데이트하기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모텔에 뭐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버블 목욕도 할수 있고 그렇지. 야릇해지면 이제 불 끄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거다할수 있는 거예요. 요거가 나는 그렇죠. 건못 뭐, 하네요? 겠 힘들잖아요. 아 맞네. 헤벅... 허벅... 똑같이 허벅지 운동을 하니까 <웃음> 데이트! 게임도 있겠고 수다도 있겠고 모텔! 많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모텔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요? 요즘 여러분들이 데이트 하실 때 사람 많은데 좀 불안하고 특히 요즘에 천명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마트만 가더라도 막 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안전한 데이트 장소를 저희가 추려왔어요 싼 거부터 비싼 거 순서대로 별점을 매겨봅시다 1번 랜선 데이트 요즘 랜선 데이트 엄청 많이 하잖아요 디스코드, 줌 이런 걸로 화상통화하면서 술 먹고 각자 집에 있으면 소환사의 헛구에서 본다던가 저의 로망은 뭐냐? 같이 RPG 게임하는 거나쁘지 않은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 비슷해요 아니 여자친구랑 왜 만나겠어요? 정수적 교감이 있으려면 실물로 봐야 돼요 실물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잘한 스킨십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거라도 해야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랜선 데이트는 뭐 강업적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몇점줄것 몇점 같아요? 4점 줄게요 얼굴 안 봐서 아쉽긴 하니까 그래도 맨날 볼 수가 없죠. 지금 코로나인데 맨날 밖에서 놀기보다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자전거 데이트. 네. 특이한 거 진짜 많더라. 어. 타슈, 누비자, 다릉이, 파랑게전 <웃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데이트 안 좋아해요. 자전거를 타면 서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잘못하면 다치면 또 크게 다치니까. 나는 그럴 바에 차라리 뭐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거 빌리는 곳 가서 둘이 같이 할래.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자전거 데이트 슬근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음. 근데 음. 자주는 못해요 가까이 사는 사람 아니면 보통 가운데 만나가지고 자전거 타고 또 이러면 숨헛떡헛닥 그래서 살짝 마스크 먹고 공기 좀후후 마시다가 배고프면 라면 사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도좀 그렇잖아 애매하지 않아요? 운동 안 좋아하면 싫어할 수 있는데 자전거는 그래도 쉬운 운동이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뭐 10분, 20분이라도 타고 그냥 삥 돌아다니면 은 바람도 좋고 좋잖아요 고좋 그리고 한시간에 1,000원인데 만 원이라고 적은 이유는 아마 그걸 거예요 한강에서 라면, 라면 먹으면 요즘 한강공 가보셨어요? 한강공 가면 은또 6시 전에는 또 텐트까지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는 잔디팟에다가 깔아가지고 같이 보내는 게 가능해요 피크닉처럼 아, 10시 전에 지금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10시 이, 이, 이후에는 못 먹죠? 네, 아... 못먹 그지만 그럼 가능하다고. 저는 1점 줄게요. 운동이 싫어서? <웃음> 네, 저는 싫어요. 같이 자전거 데이트 하자 하면 은 나는 안할것 같아. 근데 막 커플 자전거 빌려가지고 자기야, 디에타! 내가 다 할게! <웃음> 어때? 싸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웃음> 그럼 별점 몇 점? 3점. 한개한개 한 개. 별로다. 다음은 자동차 극장.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이 주제와 맞게 자동차 극장은 한 4점 정도 되지 않나. 얼마나 둘만 있고 코로나로부터 더 안전하고. 안전하고. 어, 저도 이거는 진짜 4점 정도될것 같고. 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궁금한 게 자동차 극장이면그 스크린 나고 소리가 엄청 세야 되잖아. 뭐 어떻게 해, 이걸?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자동차 극장은 밤에 보통 투 타임을 돌려요. 8시에 한 번, 그리고 새벽 1시에 한 번. 그리고 영화 두 개만 해요. 앞, 뒤. 판이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앞, 영화, 뒤 영화 달라요. 한 차당 2만 원이거든요. 몇명 타든 말든. 2만 원 내고 타가지고 거기 표 보면 아주 주파수 적혀 있어요. 그주파수 돌리면 그 영화의 소리가 나와요. 차에서. 그런 상태예요. 아... 아 우와! 되게 사운드 그렇네. 빵빵한 자동차 있잖아. 그런 거로 극장 보면 되게 좋겠다.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그 화면이 검은색 부분이 표현이 안 돼요. 공포 영화 보면 안 돼요. 안 보여요. 사바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 거. 네. 범죄 도시랑 보면 안 돼. 요안 보이. 신기하다. 재밌죠. 그래서 파주에도 있고 자유로 자동차 극장 같은 것도 있고. 서울에 없어요? 있어 있어요. c g v 인가 어디서 하는 거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앞서석에서 보다가 잡으면 뒤에 가가지고 둘이 잡. 코시국 중에서는 저는 고평가하고 싶어요. 안전하고 일단 그리고 뭔가 우리 둘만 있다는 아늑함. 차만 있다면 한 4개까지 주고 음. 싶어요. 너무 괜찮은 오. 데이트인 것 같아요. 단돈 2만 원입니다, 여러분. 오, 굉장히 저렴하네요? 영화관보다싼거 네. 아니야? 나 이거 좋아. 아, 해보고 싶어서 3개 반. 차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 차 없이 뭘까요? 그거의 단점이네. 오캉스. 모텔 빌러스 둘이 노는 거야. 이 8만 원인 거는 음. 주말 숙박 기준.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네. 모텔 커플 PC. 천국이에요 게임을 좋아하는 커플들에게는 네. 진짜 괜찮겠네요 데이트하기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모텔에 애플릭스 되고 컴퓨터 두개 있어요 보통 그거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버블 목욕도 할수 있고 그쵸? 그런 거다할수 있는데 둘이만 있는 공간이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거다할수 있는 거예요 요거가 그렇죠, 그렇죠. 자전거는 그렇죠. 못, 못, 못 하네요 힘들잖아요 아 맞네 허, 똑같이 허벅지 운동을 하니까 <웃음> 똑같은 걸할수 있네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취라기 때문에 음. 모텔에 돈쓸 바에는 차라리 좀더 써갖고 호캉스를 간단 말인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자취방이 있는데 어디 가서 하루 자고 온다? 라는 건좀 특별한 날이거든요. 맨날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럴 때까지는 조금 더 써갖고 가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호텔은 좀 마음 먹고 미리 예약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맞죠. 차라리 맞아. 그냥 모텔에서 잡아서 맞아. 하루 종일 뭐 시켜먹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볼래? 그리고 자고 갈래? 할때 가기 좋죠. 그리고 뭐테마파크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갔잖아요. 맞죠? 거기 되게 저렴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막 지하철 역처럼 꾸어져 있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곳이면 대체 모캉스가 이색 데이트 이런 느낌으로 갈 만하지. 그렇죠. 저는 이거 별점 5점 드릴게요. 요즘 같은 시국에 많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저도 5점 드립니다. 네. 낚시터 15만 원입니다. 진짜 너무 너무 좋네요. 진짜요? 네 너무 좋아요. 몇 개? 한 개요. 저는 진짜 낚시터 데이트 할 바에 참 낚시 게임 합니다. 디스코드로 낚시 때 챙겨야 되지 아니 필요하면 사야 되지 아. 정리하고 왔다 갔다 시간 할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동물의 물을 같이 한다든지 랜선 데이트로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낚시터 난 좋은 것 같은데? 낚시가 이게 은근 안 해본 사람들은 진입 장벽이 높아요. 왜냐면 아저씨들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면 손맛도 느껴지고 재밌어요. 해봤어요. 재밌죠? 저쥐치를 처음에 잡았어요. 쥐치아 이렇게 기억할 만큼 좋잖아요. 한번 가봤거든요? 되게 내리를 깊 깨 박는 추억은 돼요. 드넓은 바다. 한적한 우리. 저처럼 선비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이게 단점. 배 위에서 하는 거는 멀리 심한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그거 맞아. 호불호 타니까 한 게. 저는 이 점? 음, 이점이딱 적당한 것 같아요. 낚시터라는 공간이 있지만 더 자연과 함께하는 15만 원어치 다른 걸 해보시면 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차박 캠핑 20만 원입니다. 우와, 와우. 아나 차박 캠핑 진짜 해보고 싶어 비 오는 네. 날그비 타닥타닥 튀기는 어. 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어. 어. 그것도 나름대로 힐링인데 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차? 그러니까. 차박은 차에서 냄새나서 멀미나요 뭔 느낌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아차 세워놓고 하잖아요 은은한 그차 향기가 있다니까요 멀미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생긴 단어 아니에요 원래는 뭐 그렇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차... 매니아틱 용어였다면 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중적인 단어가 됐어요 차박 네, 네. 캠핑 요즘 진짜 많이 다니더라 장비들이 다들 피크포트 캠 거의 집을 그냥 옮겨온 수준이야 가격이 캠핑 도구 때문에 20만 원인 거예요? 차가 있을 때 보통 평균 가격이 20만 원이에요 차 없으면 한 3천 20만 원 가겠네요 제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기름값 써서, 그 톨비 써서 그 음식 살 돈으로 호텔 가면 호텔이 더 싸. 내가 이말 하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진짜. 더 싸요. 매트 사고, 음식 사고, 번호 사야 되지. 테이블 사야 되지, 의자 사야 되지. 로망이 있다면 괜찮은데 실용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별 1.5 네 이거는 분위기죠 솔직히 저는 차 트렁크 뒤에 넓게 해놓고 앉아서 라디오 틀으면서 하늘 보고 대화하고 싶어요 차가시는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네. 데이트일 것 같아요 호캉스 어때요? 호캉스는 모캉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모텔에서 할수 있는 거랑 호텔에서 할수 있는 거는 가지수 차이가 나요 스파, 몰풀, 수영장, 헬스장, 풀빌라 호텔 노래방 있는 데도 있어 요즘 어. 어, 호텔이 되게 잘돼 있어요 룸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아. 질 차이죠?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30만 원짜리 같이 반반 내면 15만 원 밖에 안 해요 호캉스 근데 배달 음식 받을 때 로비로 내려가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싫어요 배달음 분들이 못 들어오셔요 그래서 로비로 내려가서 직접 받아야 해요 저는 호캉스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그 다음날 거기를 치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호텔 침대가 편안한 곳이 있잖아 저는 수영장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돈을 좀 많이 주면 혼자 쓸수 있다? 네 그리고 수영장을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선착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타임에 10명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코시국이라서 그런 거 있는데 요즘 특가 엄청 많이 해요. 그럼 4.5로 합시다. 0.5점은 비교적 비싼 가격. 마지막 집 10억이에요. 서울 아. 아파트 평균값 뭘까? 기준입니다. 뭘? 저 다섯 개요별 다섯 5개. 개왜 다섯 개예요 집이잖아요. 집에 게임기, TV,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게 있으면 은 누워있다가 수다 떨고 한숨 잤다가 이런 넷플릭스 보고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만 시켜먹어도 맛있게... 이것도 근데 장점과 단점이 진짜 크게 나뉠 것 같아 이게 만약에 내 집이다라고 쳤을 때 한두 번은 괜찮아 그래. 계속 그래. 오지 마 <웃음> 누가 더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마... 계속 오지 마 생각하잖아. 그리고 맨날 집 데이트해요 이런 사람들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아서 집에 있는 거못 찾는 사람들은 나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맨날 하면 질리긴 해난 질려서 내게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별하긴 하겠지만 집은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아... 고시은 데이트이기 때문에 아... 데이트 느낌 조금 안 나긴 해요? 약간 그래서 전 3점 오늘 별점를 먹여 봤는데요 이제 미더 같은 집돌이 여자친구다 그러면 지지 박혀서 돌면 되겠네요 진짜 트랙 박힌 것만 점수가 좀 있는데 활동성 좋은 사람들은 저랑 아예 반대일 거예요 대체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실내에 있는 걸 선호한다 누군가 많이 접촉하지 않고 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장점이 너무 크죠 여러분들 코시국인데 마스크 잘 쓰고 발급 수칙 잘 지키면서 각박한 수상 속에서 잘살아남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시국인데 좀 답답하시죠? 힘내보시고요. 리플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코시국 데이트 여러분들께 선보였으니까요. 많이 참고해주세요. <웃음> 자, 코시국 데이트 선호도 알아보기. 대성공! 네, 지지지지, 네, 네, 지지 코시국, 왜이런미디왜이런미디 코시국, 왜이런미디